현재 시간 11시 20분 로자 훗토르로 지금 출발합니다 버스가 11시 50분 그 다음에 올림픽파크 소치 올림픽, 올림픽파크를 가볼 생각입니다 아들내에서 많은 걸치르고 걸 그다음에 여터 있다고 합니다. 이 난야 역가 기술이 에도잖아요있는고지니까 이가서는고 하는데 기 올라갈 입니다 이처럼 아주다점 영상을 수 밖에 없네요. 까지니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н а ч а о открываться И а р о ч н о д а ч а л о о т к р ы в а т ь с Вы едете на открытый канад Я прямо пос... пос... пос... вас... Пуку уговариваю Кто едет, кто и кто пришелся на к yeah. а н а д п о Садитесь на о т р ы т у с т р а х о пройдет через 40 секунд Примерно так Едете, рычаги под вами озеру п о д е д е т е г о р о д Озеро справа будет, вы из канадки не выходите Возвращайтесь и наслаждайтесь впечатлением Это самая-самая изюминка Вот э т вот, е й ч а с была открытая канатка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Погуляли там, да, вернулись на первый этаж шибу, Потом а. спустились вниз Задачиваем а вам все время И и д е встреча у нас будет, запомните Встречаться Добрый мы будем 다들 여기 스나리아 나. 로 후토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그 케이블카 보이시죠? 이게 저기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를 3번을 갈아타야 된다고 아두번이니세번을 갈아타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티켓은 다 구매한 상태고 티켓은 저 가이드를 통해서 1950루블로 주고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가이드를 믿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돈으로 1950루블 하면은 한4만4천원 정도 합니다. 로자 후리또, 아 후토르, 로자 후토르. 아, 자꾸 왜 후리또라 그러지? 와, 만년설. 우선은 주변 환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올림픽을 치러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프라 구축은. 지금 잘 해놨고 이 정도면 뭐 유럽에 어디를 가더라도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상태가 그 작게 보여줘서 그렇지 오는 길에 이런 데가 리조트가 매우 많았습니다 와 좋다 오늘 응, 기둥이다 대저 사람이 예, 로댕도에 지금 케이크 빨랐습니다. 제가 네, 혼자 땄습니다. 와... 이제 올라가겠죠? 좋다! 여기 있냐? 뭐 이렇게 빨라? 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뭘민 빨리 올라가는구만. 야. 지금 좀 높은 데까지 올라왔는데 기가 멍멍하네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소치, 뭐 소치는 소치고. 아들레르에서 가깝고요. 이름은 크라스나야 폴리아나 로자 후토르라는 곳입니다. 소치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2,300m. 근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 와. 와. 좋다.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달라. 아니 여기서 왜 잠시 정차를 하지? 아, 왜 정차하는 거야? 뭐가 문제지? 뭐야 이게? 어, 뭘로 속도가 빠르냐? 뭐야 이거? 오, 오우씨. 와. 그, 마지막, 그, 케이블 칸지, 스릴을 넘치게 해주네요. 스릴을 그냥 안겨주네. 스릴을 안겨줘. 야 지금 저 만년설과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저 만년설은, 이,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 산보다 낮습니다 낮, 낮아. 이야, 경치. 또 경치가 좋으니까, 왜, 왜쓴 거야? 어? 멈췄네? 뭐야, 이거? 왜멈춘 거야? 어 멈췄는데? 아 올라가는구만. 아좀좀 좀 봐라 이것만좀 봐라 이거예요. 좀 경치 좀 보라 이거지 뭐지 그래서 잠깐 서서 어이데왜이 흔들리냐 이거? 야 어, 뭐야 이거 흔들려 이거? 이거 뭔데 흔들리는데 이거? 야 떨어지더라도 높은 데 떨어지지 말고 씨 미, 바닥이 낫 낮... 오이씨 일부러 흔들린거야 아... 왜또 멈췄어? 일부러 그러는 건데 일부러 어 지금 또 올라... 뭐야 이건 또왜 기우... 이게 왜참 흔들리냐 야나씨 살아야 돼 아이 빨리 가왜 흔들고 넘치고 흔들고 멈치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이벤트 하는 거지? 아유 좋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벤트 하지 말고 올라가라 아유 겁주지 말고 아이. 지금 제정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지금 눈이 녹아가지고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와, 정말 절경.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вас приветствует б у р г а м и с т е й к у р о р т Николай м а л н Мы рады вас в нашем добром здравии и на розах у т р Напоминаем всем вам о соблюдении с о ц и а л ь н о й дистанции и настоятельности, о мы б у е м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щитные маск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Ах. всего времени перебывания на нашем курорте. Братцы, Ах. Ах. Ах. хорошего отдыха. 나기나보이는 휴게소 이이베 이거. 나보자 이거. 나보이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후로는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습니다. 그니까 러 3개의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는. 음. 와, 공기부터 다르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최정상의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와... 와 절경 지금 뭐 구름하고 지금 같이 위치에 있어서 지금 좋지가 않아서 지금 정상에 올라오니까 절경 그 명암 짙은 그런 그 영상을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좀 날씨가 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저 보이는 와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 아 이제 뭐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예약하고 나서 그거 뭐 예약하고 저녁에 와서 먹으라네 아 그럼 얘기를 해 주던가 쓸데없는 가서 쓸데없는 데가갖고 7천 8천 쓰는 거 보다 여기 와 가지고 하는 게 낫죠 다음에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나먹어볼까뭐 레스토랑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뭐를 팔려나? 아 사실리 계약해놨는데 어. 아. <놀라> 이거 레스토랑입니다. 간단히 뭐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복합 여보씨가 모조나 깜이 된다 모조나 씩이 모조나 씩이 가진? 가진 노 아, 이제 뭐산 정상에서 볼건 봤고요 지금 해가 또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어, 이제 내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순서로 내려가는 순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올림픽 파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냥 올림픽 말 그대로 파크고 하나는 빌리지가 쓴다 올림픽, 올림픽 빌리지 분량이 무진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Возможно